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쌍벽, 조송입니다 <웃음> 자, 오늘은 운동선수가 뭐 근육 붙이려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계란 흰자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흰자 먹방에 앞서 가지고 어, 사람 한명 찾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일요일 6 시에 주짓수 대복싱의 대결을 앞둔. 김주성, 이야 네가 오늘 약속 빵꾸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불치대 복싱의 대결이 무산되었다는 점 양해드리면서 이뭐 때문에 빵꾸를 낸지 모르겠을 김주성을 어 반드시 인민 재판에서 여러분이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주성아 어디니? 우리 주성이 어디니? 진주에 있니? 주성이 Where a r 주성? 음. 진주니까 아겠죠. 그렇죠. 계란을 고등학교 때 이제 부산 체고 다니면서 교장스님이 갑자기 자 운동선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매 식사마다 계란을 무제한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한 끼에 2 0 개, 3 0개까지 올렸었는데 사실 계란이라는 게 이게 한두 번 먹을 때랑 그렇지 맛이 없으니까 이 먹는 것 자체가 사실 훈련 개념이 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 멘탈로 먹어야 되는지 먹어보도록 슬슬 해보겠습니다. 아마고추밥 먹으면 계란 하나 따지기 인정. 음 벌써 배부르다. 몇 개씩 한5개 먹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승부야. 계란은 예를 들어서 막 하루 하루 이십 개씩 한 개씩 그냥. 먹을수 있어 어?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훈련이다 운동은 그냥 어떻게 참고 하는데 먹는 것까지 어떻게 참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훈련이야 이 배가 부른 게 정상이야 배가 부르고 봐, 럼봐난 김밥까지 먹잖아 여기 계란만 먹는 거면 이게 대단한 거거든 보시는 분들 아실 거야 김밥도 엄청 크네 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봐야 하지 뭐. 식당 식당 식당.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그런 그런 안일한 마인드로 잡고 이대중선수의 어떤 뭐 그러니까 음그 그러니까 학생 많이 됐지 국가대표. 막 역도 부어가지고배때기를붕 튕기고 에이구씨 개구라야 감독은 뭐 해가지고 안돼 현장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픽션을 가미한 거지 최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걔네는 이제 에너지가 남아도라고 근데 텐손촌에서각 종목의 국가대표 인류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에? 서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싸우면 몇 가지 이렇게 싸우면 그 봐봐 태권도랑 복싱 봐봐 결국 더블 게이오잖아 예어도 내가 역도랑 싸웠어 이렇게 대결이 아니고 진짜 감정이상의 싸웠어 어 역도부가 배때기로뚱치 오고 가가지고 이 씨발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싸움 붙어갖고 내가 역도부 던져가지고 뭐 그때 이겼어 어 근데 이게 국가대표가 뭐가 무서냐 그 승부에 무섭다니까 그 걔네 바벨 들고 와서 치버려래어어 <웃음> <웃음>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게 비겁이고 뭐 자고 있을 때고 뭐 없다니까 어그 과장된 헛소리고 선수들이 이게 막 기싸움하고 막이 싸우고 할 에너지가 없다니까 밥 빨리 먹고 빨리 가서 일 분이라도 막더 잘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이 그리고, 금메일, 민호 형, 최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태릉선수촌 들어가가지고, 일본 전주 1년 갔는데, 그, 호텔 조식 때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 붓기 17일, 붓기 1 4 1 4끼를 그, 두 봉만 먹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제일 빨리 나오고, 두봉 그 제일 빨리 나오면, 밥 먹는 게 5분, 7분 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된다고. 밥 먹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휴식을 해야 된다. 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여튼 지금 13개까지 먹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먹으면 슬슬 힘들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먹냐면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지금 이 올림픽으로 가기 30일 전이다 그때 제일 힘들거든 30일 전이다 아, 근데 이게 미련한 게 아니고 운동은 미련해야 잘하는 거야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잖아? 그럼 남들보다 이 미련하고 우직한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번편 사자성어는 우공이산으로 하세요 근데 올림픽, 여러분 제가 올림픽 때 저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올림픽 때 다이 할 뻔했어요 아니 그 이제 올림픽 때뭐 진짜로 죽을 만큼 하고 갔거든요 진짜로 주, 주치가 선순환 주치의 선생님이 준호야안돼 이제 그만해 여기서 더하면 너 끊어서 올림픽도 못 나가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생각을 했지 여기서 운동하다가 부러져서 올림픽 못 나가나, 운동 안 해가지고 올림픽 나가나, 매달 못가는건 매한가지다. 명운을 2012년 7월 31일 날 걸겠다. 그래서 죽을 만큼 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내일로 두 명이 되어있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절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만큼 나는 다시는 할 자신 없는 거야. 그래서지고 은퇴를 하지 결국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제일 좋고 애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본 친구가 에비누마가 엄마 하루 종일 유서를 쓰고 그럼 더욱큰게 뭔지 알아요? 엄마 유서 쓸때 나도 쓰긴 썼거든 음. <웃음> 아니 근데 아니, 나는 근데 난 유서 안 쓰고 나는 나오림도 끝나면 뭐 하지 뭐 하지 해가지고 버킷리스트 썼거든 버킷리스트는 뭐별거 없었지 뭐 라면 뭐원 없이 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유로 목욕하기 음. 뭐 이런 거 그 마지막 수분 말릴 때는 못먹는다니까아 음. 우유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우유를 한 1, 리 l 짜리 5개 사가지고 이걸 활활하쏘주면서 먹고 싶었다 해가지고막 그거 뭐또망거너같 별거 없고 유소나 버킷리스트나 가구는 어차피 똑같다 죽을 똥살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결국은 인생을 즐기는 게 라는 결론에 제가 봉착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즐기고 계신가요? What do you think about you? 라이프 해피. 응. 음. 저는 못할 것같아서 헬마치 나가겠다. 음, 그거였어. 유도 올림픽 역사상 내가 최장시간 시합을 했거든요. 계속 연장에 연장에 가가지고 보통 그렇게 내가 시합을 했을 때 되면 걸어가지 못해 기어가고 호텔에서 밥 먹는데 저그 포크질 하는데도 지가 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올림픽 딱 끝났는데 그렇게 시합을 길게 열심히 했는데 힘이 하나도 안든 거야. 그래갖고 도쿵테스트장 가는데 하 와! 삼당했다하가고막 상냥 울루랄라 가는데 쉬 하는 기본은 드는데 쉬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응. 어? 뭐야?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지? 이렇게 있다가 하나 둘셋다가 갑자기 뭐포커스처럼물이퍽 터지는데 현료가 터지더라고 현료가 되게 웃겨요? 난는현를 쌓는데 <웃음> 아 진짜 감정 깨네 그래고 혈류를 딱 봤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와, 올림픽 때 내가 진짜 이 힘을 내1 0 0 힘이 아니고 120%, 150%의 힘을 뽑았었구나. 뽑아 출력을 해서 써, 써가지고 겨우 동메달을 땄는데, 한결을 끌 때. 근데 난한결 깔끔하게 받아들였죠. 그게 멋있는 거야. 운동 하는게 명확하게 질척이지 않아? 운동한테 안 지쳐, 내가 또 언제? 나는 아, 어디 지쳐인 적은 없는데. 여자? 아니, 그거 헤어지고 그러면 바로 헤어져. 그거 너 꺼져 이러면 나 바로 꺼져. 아뭐 올림픽 아, 콘돔 얘기 해드릴까요? 이 리우 올림픽 때는 선촌 안에 콘돔 자판기를 놨다네요. 아, 그 매번 올림픽마다 다른데 올림픽 선촌 입촌 하자 말자 이틀 3일이면 그게. 다 동난다니까. 올림픽 이번에는 뭐 10만 개 풀렸다, 뭐 30만 개 풀렸다 해가지고 손소리 그 안에서 혼돈을 10만 개, 30만 개쓴게 아니고 다 이... 가져가고 쟁여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물론 손초 안에서 그... 이 교미 행위를... 한국은 한국은 안해 한국은 잘안 되는데 그 외국 보면 아 올림픽에 진짜 참가일 두고 오, 와우 월드 스포츠 파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걔네들이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요형 유두에 막 누구 있었냐면 호주인데 그래서 알바 하다가 그 알바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다음 주에 올림픽 런던 갔다 올게요 하고 오는 이런 애들 진짜 올림픽 참가 일을 둔 애들이 그놈이 행위를 하는데 걔네가 봐봐 뭐뭐 뭐 하다가 눈뜩 나왔어 어, 자, 잠깐만, 나 콘돔 갖고 오게 해가지고 행정도 가고 콘돔 갖고 오겠어니다로그 안에서 도미 행위를 하네도 콘돔 안 쓴다니까? 이해했어 누가 다 가지고 온 거야? 누가 야난 아니야. <웃음> <웃음> 음, 지금 걔랑아무뭔나열곱개 저랑... 먹었는데 포기할까? 옛날에는 그래도 위도 크고. 정신력이 좋았으니까 이거를 먹고 이랬는데, 와, 씨, 이제 못하겠네, 9년만에. 많이 죽었다. <웃음> <웃음> 세, 세월을 실감하네. <쉬가만> <웃음> 많이 늙었다. 근데 쌈을박하면서 다시 그몸 올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전혀. <웃음> 이, 이게 행복해. <웃음> 그만해, 하지 마세요. 아, 아, 자, 자, 여러분. 어, 다시는 이 매치를 빵꾸내지 않는 싸움의 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뭐.